걔는 관심 안가지는게 이럴걸? 나말는 머리 횟딱한 사람들밖에 없거든. 옷차림이 왜? 눈에 확 끼게 입고 다녀야 멋 모르는 신천들도 담겨들지. 정장의 분위기 너무 좋아. 타깃은 껍질 벗었거든. 왜 그리 딱딱하게 보실까들? 가만히 있어, 조준좀하게 예쁜 빈형부터 더 즐기자고. 쿠드그라스. 더 즐기자고. 유언은 사절이야. 더 즐기자고. 준비 땅. 나 상처 받았어.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지식을 찾을 겁니다. 지식의 호수를 찾으세요. 당신의 갈증을 달래줄 진리가. 그 안에 있습니다. 중환자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세요. 환자도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. 고통을 배우세요. 수술이 필요하겠군요. 참, 얼마나 아픕니까? 임상 결과대로야. 임상 결과대로야. 참, 당신을 연구해야겠습니다. 수술이 필요하겠군요. 또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. 또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. 하, 당신을 연구해야겠습니다. 하... 다시 봅시다! 이곳의 의료진은 매우 유능하더군요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.